안녕하세요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제 두량고 텐트, 면 텐트죠 면 텐트 구멍 난 곳을 좀 수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 만약에 찢어지거나 구멍 난 텐트가 있으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너무 더워요 그래 가지고 작업은 자리를 옮겨서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가정용 다리미 그 다음에 손수건도 괜찮은데 저는 안경닦는타월을 가졌습니다 안경닦는 수건하고 그 다음에 메인제품인 고어텍스용 수선용 테이프입니다 이 수선용 테이프로 수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에다가 텐트를 쫙 펼쳐놨는데요 구멍난 곳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듀랑고 텐트 천장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두 군데가 이것을 수선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 구멍의 크기는 조금 요거는좀 크고 요거는좀 작은데요 이 크기가 지금 큰 거는 제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그 정도의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톱 반 정도 되는 크기고요 그럼 지금부터 수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선용 테이프에는 테이프하고 어 이렇게 품질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라도 하나 더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명서를 홈페이지 가가지고 다시 보고 왔는데요 판매하시는 분은 이 설명서 하나 더 동봉해 주시는 거를 좀 생각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구멍 크기에 맞게 테이프를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가 잘 안되네요. 저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로 하나를 더 자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와 같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면 위에서 테이프만 하나 대놓고 작업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도 테이프를 하나 대고 바깥쪽에도 하나 테이프를 대서 작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테이프를 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이거와 같이 이렇게 테이프를 댔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테이프를 하나 더대겠습니다이 테이프 같은 경우 색상이 흰색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찾아보니까 테이프 색상이 딱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거와 같이 그레이, 그 다음에 블랙. 그래서 저는 텐트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그레이 색깔로 골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리미로 가장 약하게 해놓고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상에는 가장 약하게 했다가 손수건을 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약하게 해놓고 어, 지금 어느 정도 붙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대고 2차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다리미가 좀 세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수건을 댔는데 수건 색이 좀 바랬습니다. 반드시 수건 대구하세요 작업하실 때는 지금 보시면은 오 어,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당겨도 테이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구멍난 부분이 좀 티는 나요. 티는 나는데 절... 어우, 전혀 떨어지진 않아요 설명서 상에는 손톱으로 긁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면 작업이 완료된 거라고 써있었습니다 우선 손톱으로 긁었을 때 전혀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 테이프도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지금 안쪽 테이프도 전혀 떨어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힘을 얼마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장 부분을 폴대로 한번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폴대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최대한 당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이게 멀쩡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어 천장 부분 폴대를 완전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봐도 테이프는 멀쩡합니다. 전혀 떨어질 기색이 없어요. 이 스프링바 형태의 텐트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폴대를 설치를 하면은 이 원단이 최대한 땡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땡길 수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멀쩡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수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텐트에 구멍이 났다 생각하시면 텐트를 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수선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선을 해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천정 부분에 구멍이 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다살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옵션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수선 테이프고요. 두 번째는 루프를 씌우는 거였어요 근데 루프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루프를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두량고 제품은 아니고요 두량고 제품보다 가격은 약간 싸고 그리고 두량고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설치하기도 약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도 쉽더라고요 이왕 보여드린 거 제가 이거 설치까지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천정 부분에 구멍이나 뭐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를 사다가 씌워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면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선을 하든지 루프를 씌우든지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품 수선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